제가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봤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동작으로 하셨던 옆으로 하는 동작은 옆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고 나면 몸통의 옆구리 부분 있잖아요 옆구리 부분이 당기거나 뭐 이렇게 조금 알베긴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거는 좋은 증상 좋은 피드백이고요 두 번째, 올라오실 때, 목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을 이렇게 제끼면서. 그래서, 일직선이 아니고, 일어날 때, 이런 식으로 목을 먼저 틀고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목 옆에 있는 근육을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목 스트레칭에서, 사이드 스트레치 있잖아요? 그 스트레칭을 조금 더 해주시는 걸 추천을 해요. 옆구리와 사이드, 목 스트레칭까지 같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리 올리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고관절에 기, 과도한 긴장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고 나서 그런 쪽에 과도하게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엉덩이 골반 스트레칭과 그 다음에 어깨 가슴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기를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동작에서 음, 몸을 옆으로 이렇게 엘보 서포트 팔꿈치로 이렇게 대가지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했었는데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는 어렵긴 하지만 할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려운 거는 사실 엘보서포트거든요 엘보서포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등 쪽에 있는 근육들 있잖아요 겨드랑이 밑에 있는 근육들 등 근육들을 잘 잡아줘야지 할수 있는 동작이고 그 다음에 엘보서포트를 하면서 고개를 앞으로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고개가 어정쩡하게 뒤로 빠지면 뒷목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뒷목, 척추 근육,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짧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앞으로 당기려고 아무리 노력하셔도 뒤로 자꾸 당겨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 등짝이나 목이 막 갈라지는 것처럼 아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목 뒤쪽에 있는 스트레칭 어, 그런 것들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야구공 블리즈 테인 컨트롤에 가시면 그래서 등과 어깨 여기 뒤쪽에 야구공 릴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엘보서포트 동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뒷목과 흉추 뒤쪽에 풀어주는 운동들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롤다운 동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롤다운 동작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들 허벅지 근육 스트레칭을 운동 전에 꼭 해주셔야 되는데 운동 전에 꼭 하신다 하더라도 어, 이 근육이 많이 한번 스트레칭 한다고 이게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동작을 하시면서 어, 동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허리 근육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허리가 꺾여서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복부에 있는 마사지 있잖아요 야구공 마사지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허벅지 앞에 스트레칭을 한번더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운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 복부에 있는 근육들이 땡기고 알베긴 느낌이 드신 거면 사실 운동을 잘 하신 거예요. 잘 하신 거고 그 다음에 그 대신 뭐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다던가 등이 쪼개질 것 같다던가 고관절이 아프신 경우에는 본인이 아직 이 동작을 완벽하게나 아니면 제대로 하게. 그러니까 운동을 힘들, 힘든 들힘건 상관이 없어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그 동작을 할때 사실 힘들거든요. 힘든 척을 안안 하는, 안 하는 것 뿐이지. 근데 힘든게 아니고 힘, 힘은 힘 힘대로 드는데 제대로 운동을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가 아프거나 등 쪽지가 아프거나 아니면 고관절이 아프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직 좀 본인이 동작을 조금 더 미숙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하고 난 다음에 할수 있는 스트레칭을 조금 더 해주시면 되고 운동 전에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뭐 햄스트링 스트레칭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그전 영상에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복부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부 운동을 하기 위한 본인의 어떤 전 준비 그 다음에 복부 운동을 본인이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그 뒤에 완벽하게 할수 있도록 복부 운동을 잘못했을 때 만회할 수 있는 동작들 사실 복부 운동보다 전과 후의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셔야지 복부 운동을 제대로 할수 있고 나중에 복부 운동을 과도하게 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운동을 했을 때 제대로 한 것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어떤 동작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은 다음 시간에는 복부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어 추가적으로 해주면 좋은 스트레칭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